셋, 둘,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기술은요 바로 프린스 차밍이라고 제가 트랜스 점프라는 영상에서 썼던 기술인데 그때 이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이 기술의 원한자는 올리버 소가드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, 플로리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어쨌든 지금 바로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은요. 이 기술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. 아, 좀더 멋있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아, 보시다시피 아,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느리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르죠. 확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. 자 아, 보시면은 일단은 카드를 한장 이렇게 미시고요. 당기세요. 밀고 당기되 약간 위쪽으로 엄지가 이런 식으로 카드의 끝부분에 이렇게 걸쳐지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어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축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서리에 엄지를 대는 것 자체가 축으로 삼아서 돌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 왔으면 자, 여기서 손목을 약간 아래로 숙여 보시고요 엄지로 살짝 이렇게 구부려 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려 준다는 느낌으로 카드를 만져주면 카드가 그냥 알아서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방금 첫 번째로 했던 그 원안이고요 이제 올리버 소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좀 돌리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시각적이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다 되셨다면 이렇게 해서 빠르게 돌리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마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는 무브로 선호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은이 아, 기술 같은 경우는 플루시 무브 뿐만 아니라 마술 안에 그 루틴 안에 약, 약간씩 이렇게 재미 삼아 마술하는 사람들이 가끔 넣기도 해요 이런 동작을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다 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, 이런 기술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. <laughs>